그래고이 피아노 피아노. 어디 가세요? 근자상가나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러면 두번 해겠다. 아이폰 10이다 오, 포로가 원래 잘안 자르는데 이야. 네. 완충재다 완충제가 하나 더 있고 아이폰 10이다 그 전에 핸드폰은 요렇게잘 깨져있어 속상해 이제 개봉해 오왕 얇다 얇다 이거 봐봐 타이아 이게 그거구나 카메라가 여기 조금 튀어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요렇게 얇기는 되게 얇게 생겼잖아 우와 2배 처음 사서 충전기가 아이패드 샀던 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저... 아이폰이고 자그 실명 얘기할려? 이게 이제 내 거인데. 와. 응? 어, 네 거보다 더 가벼워. 여기에 요런 커튼들. 예전에 처음으로 샀던 포에스랑 똑같은 각진. 오. 그리고 나는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할 거니까 이 상태로 계속 쓰는 거야. 근데 색깔이 살짝 누리끼리한 느낌 있지 않아? 그치? 살짝 노려보이네. 응. 이제 켜보자. 어, 켜는 기능... 거 어떻게 켜는 거죠? 어, 졌어 와, 깨끗해. 예전에는 여기 위에 버튼이 있었는데. 어, 는 거기였나? 응. 자, 이제부터 이거를 사용할게. 안녕. 카메라 카톡티가좀 있어서 이렇게 때문에 이게 다 뭐야? 네가 옛날에 아니 받을 때. 안드로이드에서 뭐 이거 이렇게 앱 얘기하는 아 안드로이드 에 있는 앱 그대로 받는 거네. 고인실수 또는 도난에 대해서는 보증이 적용되지 는다 만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아유, 이렇게 는 이렇게. 이렇게 빼 그리고 자 찾아보자 여기 어딘가에 어우 핸드폰 진짜 들어왔어 어딘가 여기있다여기다여깄 여깄다 여깄다 여다여다 오. 꼭 누르면 안드로이드보다 훨씬 잘빠지네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다시 넣으면 완성 전원을 켜 키고 전원을 켤 때는 한 개만 눌러도 돼. 자 이제 l t 가 됐습니다 끝!